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종으로 불리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 너무 많은 종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는 세단 가장 흔한 형태의 자동차지 4개의 뭔가 독립된 트렁크 이렇게 기본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세단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치백 트렁크가 구분이 없는 뒤에서 이제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뒷유리까지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 수직 형태로 트렁크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지 잠수함의 해치와 닮았다고 그래 갖고 해치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대 보통 3도어 또 5도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또 이제 공간 효율성이 좀더없고 실용성을 좀 극대화한 차 이거를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세 번째 이제 쿠페 쿠페는 이제 특징이 좀 천정이 낮고 투도, 대부분 이제 투도로 구성이 돼 있어 세단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지 세단에 비해서 천정도 낮고 낮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많이 좀 좁은 편이지 일 예로 이제 국산차 중에도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제네시스 쿠페, K3 쿠페 이런 것들이 이제 쿠페로 불리는 국산차종 중에 하나지 네 번째는 이제 SUV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이라고 스포츠 활동과 오프로드에 적합한 차 그러니까 세단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크고 좌석도 좀 넓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어가지고 실용성이 좀 높은 편이야 그리고 전고와 지상 높이가 높은 편이어서 운전자의 이제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그래서 스포츠나 레저를 좋아하는 언어들한테 상당히 적합한 차. 뭐 예를 들면 요즘 그렇잖아. 뭐 소렌토나 산타페나 렉스턴. 요게 이제 대표적인 차량들이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컨버터블. 컨버터블은 이제 컨버트라는 뜻을 알면 이해가 좀 쉽지. 이 변환, 변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즉 지붕을 닫고 있으면 차가 쿠페 형태인데 지붕이 오픈 되면서 오픈카로 변신이 되는 자동차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컨버터블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분류는 이름이 어 유럽에서는 컨버터블 차를 갖다가 오카브리오 그 아니면 까카브리올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 있지. 뭐 똑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RV 레크리에이션 베이클. 이거 이제 레저나 여행에 좀 특화된 자동차 실내 공간이 좀 넓지 사람도 여러 사람이 탈수 있고 또 더군다나 짐도 이제 많이 실을 수 있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캠핑카라고 뭐 약식으로 이제 캠핑카 정도로 불리는 자동차 주로 이제 천정에 어, 루프탑 같은 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지 뭐 국산차 중에 또 예를 들면 어, 카니발도 그렇고 스타렉스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차가 레저형으로 나온 RV 일곱번째 일곱번째는 또 어떤 차가 있냐 감물을하다 잠깐만 SUT SUT는 스포츠 유투리티 트럭 요거 뭐냐면 SUV에다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터 같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 형태의 차가 합쳐진 개념 기존의 SUV 차량 뒤에 이제 적재함을 만든 거야 간단하지 뭐 요거는 뭐 대표적인 차량이 국내에도 있잖아 요즘 많이 나온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 코란도 스포츠도 그렇고 요런 차들이 이제 SUT에 예, 속하는 자동차들이고 그리고 이제 네덜번째로 MPV 멀티퍼포 i p u r p o 라고 흔히 이제 밴 또는 미니 밴이라고 하지 사람이면 또 사람 화물이면 화물 여러가지 목적에 이제 수송을 또 운송을 목적으로 만든 차량 요걸 이제 MPV라고 그러는데 요런게 또 우리 국산차 중에는 이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차들을 이제 MPV라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CUV CUV는 뭐냐면 크러스 오버 유틸리티 베이클 승용차에 벤이 접목된 형태 그러니까 다목적 퓨전 차량? 그러니까 이름처럼 일반 승용차하고 SUV 트럭 등의 장점을 다 혼합해서 만든 차량 굳이 그 국산차 중에 가까운 차량이 있다그러면 소울 또 카렌스 이런 차들이 이제 CUV에 속하는 차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한다그러면 l u v 나도딱두번 타봤는데 럭셔 유틸리트 베이클이라고 잠깐만 갈증 난다 이건 뭐냐면 LUV는 SUV 차량 가운데서 가장 좀 럭셔리한 자동차 장점이 이제 이게 크기도 크기지만 튼튼하고 또 안에 딱 타면 크기에 비해서 안락하고 또 기능 면에서도 힘도 좋고 뭐 단지 좀 기름이 좀 많이 먹겠지 이런 거를 LUV라고 대표적인 예로 국내 차종 중에는 아직 그런 정도에 속하는 차는 없는 것 같고 캐딜락의 그 에스컬레이드 그런 차종들이 이제 LUV에 속하는 거겠지 뭐, 한열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굳이 구석구석 따지자면은 더 세분화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요렇게 열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차좀 아는구나 하는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차종을 선택할 때 이제 각자의 취향도 좀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나의 취향,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하고 내가 하는 일에 맞춘 목적,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